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 서 촬영 왔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찬영 형이랑 단둘이 왔습니다컨셉트 제가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가지고 자유롭게 좀 찍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명 쪽을 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앞에 보였던 이상한 몽글몽글 떠다니는 이 반점 같은 그것 때문에 모니터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죠. 약간 갈색이랑 핑크 그리고 빨간색의 이 형광 이런 포인트도 총세 착을 입거든요 다음 측정으로또 만나보겠습니다 <웃음> 아 이게 진짜 네 <웃음> <웃음> 이런 거 해, 하는 거 맞아요? 네거나 해도 돼요? 꺼끈하게 적었으니까 뭔가 왕자님 같다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린다 Thank you. 인디드 화보는 저희 또 세준이 한세와 촬영을 했었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로 수빈이와 함께 찾아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 수빈이 많이 컸구나. 그래서. 콘쿨대회 입장 사진도 보고 나중에 B컷도 제가 따로 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탐나고 너무 잘 나오고 수빈이와의 케미는 저희 집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액팅이 굉장히 크고 무빙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역시 인디드 슬슬 몸이 풀리는 것 같으니 다음 작장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그, 수빈이 네. 같이 하잖아요. 맞아, 특이하게 오늘은 찬이 형이랑 저랑 단둘이서 지금 화보 촬영을 시작을 맞아, 했는데. 맞아. 했는데 이번 컨셉이 또 약간 레트로 맞아요. 컨셉이었는데 의상도 좀 응. 특이했었고 응. 헤매도 되게 이쁘게 응. 잘 해주셔가지고 응.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저희도 처음 약간 시도해보는 의상도 있고 포즈도 그렇고 사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응. 결과물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우리 많은 우리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실 것 같아서 우리 인디드 15호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팩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